사이에 대해 알아본 예정인데요 재정과 병택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둘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참, 여기서 사용된 언어 습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중심으로 이야기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아, 제이슨, 하이! 오, 병태 형, 네. 안녕? 어, 잘 지냈어? 음, 잘 지냈지 형은? 음. 나도 뭐 요즘 심심해? 왜? 음. 아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음 그렇구나 음. 아 제이슨 있잖아 그거 알아? 아니 우리 학교에 오늘 아이유 왔다 갔대 아이유라고? 어 알지 알지 음? 아니 근데 내가 학교를 갈라다가 못 갔거든 오늘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아니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 갔어 아, 나 갔으면 아유본 건데 그지아 아쉽네 그렇구나 아, 근데 형 지금은 괜찮지? 어좀 괜찮아진 거 같아 아까보다 근데 형나 궁금한 게 어. 하나 있어 어 말해 형은 왜 문장 시작 전에, 전에 안니를 붙여? 뭐가 아니야 왜안니를 붙여서 시작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돼 어, 내가 문장 시작 전에 계속 아니라고 그랬어? 계속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 계속해서 아, 그래? 아니, 브라블라블라 아니, 어. 뭐뭐, 브라블라라 아니, 이렇게 아, 말하기 전에 아니를 붙여서 했던 거야 근데 왜? 아... 아, 내가 아니를 계속 말했구나 아니는 약간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 같은 거야 미국인들도 어, 예를 들어서 말 시작하기 전에 you know, I mean, um,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나 그런 느낌이야 어, 맞지, 많이 하지 어. 아, 어, 이제 이해했어 그럼 음. 영어에서 I mean, 어. I mean, look at this를 한국으로 바꾸면 아니, 음. 바바가 되겠네? 어... 어.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어. Oh. 좀 이해하는 거 빠른데? 어. Oh, 고마워.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어. Oh. 어, oh, hi, hello. 어, oh,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Yeah, everything's fine over here. But yeah, you know, corona and stuff like that. Yeah, exactly. I'm stuck in my room too. Okay, bye, bye. See you later. Ding. 아너 영어 진짜 잘한다 어? 난 미국인이야 형 생각해봐 아 미국인이잖아 <웃음> 맞네? 미국인이니까 아, 맞네? 너 영어를 잘하는 거지 아너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잘하지 아아 아, 맞아 아니 너가 한국말 을 너무 잘하니까 너 순간 너가 미국인이라는 거를 내가 잊고 있었어 <웃음> 그럴 수도 있겠지 너 방금 통화할 때 들어보니까 너도 yeah you know 뭐 그런 거 많이 쓰네 미국인들도 음, 이제 생각해보니까 좀 음. 그러네 평소에 음. 워낙 많이 서서 잘 모르고 있었나봐 음. 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평소에 아니 를 음, 얘기 많이 하는 거를 나도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 어. 아 제이슨, 제이슨 음. 너 그거 토트넘 알지? 토트넘이라고? 그건 뭔데? 축구팀인데 손흥민 있는 팀이야 손흥민 아, 알지? 어 알지 알지 손흥민 누구인지 어, 물론 알지 한국, 어. 한국을 대표하는 그 축구 선수이잖아 그리고 어 맞아 맞아 잘생기도 하고 잘생겼어 음, 아, 잘생겼지 <웃음> 그 토트넘이 아무튼 이번에 3연패 했대 어? 거기 잘하는 그룹이잖아 근데 2권을 어, 쳐? 아니 진게 아니라 진게 아니라 세번 <웃음> 이겼어. 세번 이겼다고 세 연속해서 싸고, 어. 근데 원래 연패는 연속해서 졌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아니야. 어. 연패가 연속해서 졌다는 뜻도 있어. 물론 근데 아, 내가 아 헷갈릴 수도 있겠네. 외국인이니까, 어. 연패는 게임이나 경기에서 연속해서 이겼을 때 사용하기도 해. 아, 진짜? 아, 어. 그렇구나 그럼 반대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네. 오, 신기하다. 그렇지.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러네. 음. 그래서 올림픽 경기 기사를 볼 때마다 약간 뭐 제막 제목에는 두 연패 달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선수들이 음. 기뻐하는 사진이 오라온 오라운 거구나. 난또그는 어... 사진을 올리기가 좀 전... 그래서 저런 사진 올인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늘 형 덕분에 하늘을 또 알게 되었네. 알게 되었네. 고마워. 아니야. 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 언제든지. 알았 어. 아형 근데. 나 이제 한국어 응. 클래스 들어러 가야 해서 이만 어. 이만 가봐야 할것 같다. 다음에, 어. 다음에 또 봐, 형. 아, 다음에 또 봐, see you. 바이바이. 지금까지 병태과 재선의 언어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쉽게도 저희 그린블루 구기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었으나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해 반반 녹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린블루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린블루 1 0가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린블루 그리고 조이너스코리아를쭉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감 영상에서 저희는 만나도록 해요. 안녕!